이 여자는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경계가 심하고 완고하다 이 남자는 자기 일에 많이 빠져있는 남자라고 보면 되지 자기 멋짐에 혹은 자기 어떤 이 연기력? 이 사람들 궁합이 좋아서 지금 드라마가 이렇게 잘 되는 건가요? 연정아가 캐릭터가 잘 맞아 들어갔더만 그리고 김병철 연기 엄청 잘하잖아 김병철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잘생겨 보이더라 <웃음> 김병철이라는 사람이 엄정한테 온기를 또 몰아주는 것도 있어 <목소리>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 신내림 백마장군 지현신당 지현입니다 손님 중에 남자 두 명이 있는데 한글로 골라야 될지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아, 세명도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자 한 분이랑 남자 두 분을 가졌어요. 음. 이 셋은 연인이 될수 없는데? 그러면 셋은 일적으로는 어때요? 이 여자는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경계가 심하고 완고하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잘 놀지만 스킨십도 고 비비고 다 놀지만 절대 자기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는 그다음에 이 남자는 자기 일에 많이 빠져 있는 남자라고 보면 되지 자기 멋짐에 혹은 자기 어떤 이 연기력?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와 첫 번째 남자는 굉장히 좋은 동료다 뭐가 그러니까 이성과 가, 발효되지 않는 굉장히 돈독한 동료 의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뭐지 감정 기복이 높으며 늘 뭔가 못마땅한 게 있다 자기가 생각한 것에 남이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좀못마땅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남자가 입장에서 여자를 볼 때는 여자가 바람둥이처럼 보여요 왜이 여자는 그냥 일단은 잘 지내고 보거든? 네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왜 네가 마음에도 없는데 친절을 베푸니? 네가 마음에 있을 때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니? 음... 그렇게 좀 이렇게 옛날 선비 옛날 아버지상 남자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네네. 글로벌한 마인드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의 기운이 올해 제일 좋아요? 음.. 누구의 올해.. 기... 여자가 좋아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남자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이두 번째 남자는 이제 조금 빛을 보는 것 같고 아, 케미는 누구랑 누구랑 저는 그래도 나이 많은 남자 첫 번째 남자랑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친구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동성 간의 친구 같거든 그럼 그 남자 나이 많은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 그냥 성격 좋은 뭐 누나 뭐 시원시원한 어떤 친구 이 근데 나이 많은 남자 은근히 사람 잘 챙겨요 여자분도. 그러면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? 그냥 나이 만한 남자도 그렇고 어린 남자도 그렇고 이 여자는 뭐야? 이거 이놈미 씨기도 귀엽네. 이거 이거 이거. 어이구 어, 이거,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. 어려워하지 않아.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. 음. 드라마 나오는 사람들이요. 닥터 차정숙이라고. 음. 이 사람들 궁합이 좋아서 지금 드라마가 이렇게 잘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여, 여, 연정아가 캐릭터가 잘 맞아 들어갔드만. 음. 그리고 김평철 연기 엄청 잘하잖아. 맞아요. 김병철은 너무 연결돼서 잘생겨 보이더라. 김병철 씨가 기둥이야. 이세 사람의 중심. 김병철이라는 사람이 엄정한테 응기를 또 몰아주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더 부각되는 게 있지. 엄정한 씨 사실 다 가졌는데 왜 결혼을 안 하실까요? 근데 공합을 보면 있잖아.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더 남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. 있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아.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돈이 많은 남자, 나를 좀 구원해 줄 만한 여자를 찾아 근데 내가 좀 먹고 살면 있잖아 그냥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돈이만 있으면 갈 때도 너무 많고 자기 자유를 자기 애가 높아버려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더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 이마에 와서 뭐하러? 애를 낳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?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결혼 엄정환 씨는 아마 혼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 궁합인 거예요? 이성적으로는 사인이 안 돼요 세시가 아. 김병준 씨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걸로 보이고 네. 또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져요